그것 응. 좀... 왜? 가지님이 원하시는 거 맞아? 가지님이 원하는 거 맞지. 그래서 내가 지금 대리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입은 옷을 봐. 어? <웃음> 응? 왜 오니? 가지님이 정말 바라시는 거야? 맞아 맞아 어, 가지가 원래는 화체가 되고 싶었지만 다른 걸 알고 나서부터 꿈이 바뀌었대 근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사람이 아니지만 그치만 사실 나는 가지가 어 어떤 꿈을 가지고 그 미래를 개척하든지 가지는 가지라고 생각해 너의 팬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가지를 돕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팬의 길 아닐까? 가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팬인 거잖아 그래 이 말을 듣고 보니 맞는 거 같아 그럼 내가 사인해줄 테니까 가지님 사인도 받아줘 어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은 내가 가지 사인 받아다 줄게 알았지? 네 그래. 좋아 사인 언제까지 받아다 줄까? 아 제빵 끝나고 받아다 줘도 되니? 사인? 당연하지 꼭 받아줘야 돼 아이 그럼 그럼 꼭 받아줄게 좋아 좋아 그래 아 혹시 그 너는 가지의 엄청난 팬이니까 근데 어느 쪽을 보고 말해야 되는 거니? 어 왼쪽이야 내가 체리우고내 오른쪽이 캐치유야 그니까 누구 기준으로 왼쪽인거야? 내 기준이야 아 너가 체리우고 얘가 뭐라고? 얘는 캐치유야 응? 얘도 말을 하는거니? 짱둥이? 아니 얘는 낯가려서 나한테만 작게 말해 아 그렇구나 뭐야 상둥인가? 아얘것까지 혹시 두개 받아다줄 수 있을까? 어 좋아 좋아 아이고 아, 당연한지 당연한지 그럼 그럼 응 어. 그래 에 아, 그래 어 혹시 그 너가 가지의 오랜 팬이니? 당연하지 내가 팬클럽 회짱이야 <웃음> 와우 아니 그러면은 그 뭔가 가지가 이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뭔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증거수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좀 꿀팁을 알려줄 수 있을까? 아 나는 재판에 관련된 건잘 몰라서 아 그렇구나 아 혹시 내가 뭐 가지에 대한 궁금한 게 생기면은 다시 물어보러 올게 그래 그래 그래 내가 꼭 사인 받아다 줄게 그래 어. 좋아 어, 생각보다 아꼭 아, 받아다줄게 되게 순조롭게 뭐 어, 가지는 집이두 채야? 뭐야 그러고 아까 아금기한테 다시 가보자 그리고 아까 사과한 테도안 갔거든 어 떡떡 똑똑.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저기요, 애니바리 히얼! 가지고 그저 총보네? 얘네 집을 안 갔다 왔거든요? 어, 여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딱딱! 누구세요? 어? 어 뭐야? 아까 그 기차에서 본거 기억나? 아, 어, 곰팡이 아니야? 아, 어, 곰팡이 아니야. 너가 가지님의 빅팬이라고 해서 왔는데 맞아? 아, 어, 나 가지님 팬이지. 진짜로? 응 얼마나 팬인데 언제부터 팬이었는데 나 그래도 가지님 유명해지기 전부터 좋아했어 아 이것도 나름 부심이 있구나 아 그치 그치 아 그러면 은 내가 너가 진정한 가지님의 팬인가 그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몇개 던져볼게 그러면은 맞춰봐 알았지? 그러면은 이거 다 정답을 맞추면 넌 진짜 진정한 가지님의 팬인 거를 인증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 뭐 네가 뭔데 뭐 그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말해봐 에야 나의 옷을 보면 모르겠어? 음 아무튼 자아 어. 아 잠깐만 잠만 일단 앉아 일단 들어와 그래 너안줄는 있니? 어나 여기 앉으면 좁을 것 같은데? 괜찮아 뭐 먹을 거좀 줄까? 어 아니야 먹을 거안 줘도 돼자 내가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자잘거시게 해봐 알았지? 그래 어자첫 번째 질문 가지의 생일은? 아 가지 팬 아니구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너 가지 팬 아니면서 어떻게 가지 팬인 척 하면서 돌아다녔어? 아니야 가지 좋아하기는 해 응? 어? 아니 근데 가지 좋아하는데 생일을 몰라? 아니 유명해지기 전부터 좋아했다면서 생일을 몰라? 당연하지 나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은데? 아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자 이번엔 질문 졸라졸라 빠르게 간다 알았지? <웃음> 어 그, 그래 어. 뭐 해봐 그래 어 가지는 콘서트를 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응? 어? 있다고 하던데? 그거 팬미팅이야. 아, 그래? 아, 그럼 다음 질문. 가지는 팬미팅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예. 음, 가지는 그렇다면 꼭다리가 달려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오. 달려있다. 예, 아니오로 하라니까. 아, 예, 예, 예. 그래, 이제부터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알았지? 예. 스피드 퀴즈다, 스피드 퀴즈. 오케이, 오케이. 가지는 윤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예. 가지는 다리가 있다, 없다? 아니요. 가지는 뒤통수에 얼굴이 달려있다 안달려있다? 아니요 탄원서를 써준다 안써준다? 아니요 오? 어? 왜아니오야 무슨 탄원인데 어? 그런거 함부로 써주면 안된다 그랬어 뭐손 소리야 어? 아 그러면은 다음 퀴즈 어.. 가지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준다 안해준다 뭔데? 어, 예? 아니오름한테 답하라니까? 아니요? 어, 어, 와, 너희들 가지 팬 아니구나? 아니, 뭔지 알아야 해주지. 아니, 가지가 원하는 거를... 어? 아 이루길 바라는 건 팬심에서 우러나온 너무 당연한 일인 거 아니야? 아니 나는 가지 그 자체로보단 가지가 인기가 많은 게 좋은 거야 어? 가지가 인기가 많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럼 가지가 인기가 없어지면 가지가 싫어지겠네?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렇다면 가지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네? 아니 그건 아니지 왜냐면 인기 있는 가지는 좋으니까 인기 있으면 좋지 근데 가지가 인기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해? 그럼 또 생각해봐야겠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 나 이런 아... 거썰 듣는 거 좋아해 말해줘 알고 있는 거 있어? 아... 뭐, 탄원서 써주면은 얘기를 다 해줄 수도 있고 내가 진짜 대박 사건을 물어와가지고 아 이거 팬클럽 사이에서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길래 내가 팬인지 아닌지 너를 시험한 이유가 그래서야 팬 아닌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어? 루머 기사같은거 나고 그러면 어떡해 아 내가 이 판에 있은지 좀 오래됐는데 난 그런거 잘 지켜 에, 근데, 너, 가지 별로 안 좋아한다며? 나는, 가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거든. 왜냐면은, 가지가 최애가 아니다? 이러면은, 뭐, 가지, 뭐, 솔직히,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막, 떠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어떻게 믿겠어? 그치 않아? 아뭐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럼, 아, 뭐, 난 탄원서 같은 거, 뭐, 안 써도 되고, 그런 거 아니야? 음, 뭐, 그렇긴 하지만, 뭐, 굳이 탄원서 아니더라도,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 아니야? 어, 그건 맞지. 어, 근데, 너, 그러면은, 이거, 한정판 가지 플랜카드 있어? 어, 당연히 있지. 나 이거 집에 두고 왔어 나 아, 그런 게 음. 어딨어 야나 오늘 비행기로 여기 왔어 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걸다 놓고 왔다고 대신에 옷에 가지를 박아왔잖아 봐봐 옷에 박았잖아 옷에 아 그래 뭐 그건 부정할 수 없다 그치 그치 근데 나 먹을 거좀줘어 아까 뭐 먹을 거 준다며 일단 밥 이것도 밥. 같이 들어 어이건 아, 뭔데 어 아니야 너 가져 괜찮아 어 쿠키 영냄슈 영냄슈 영냄슈 빵도 데쳐먹어, 염려, 슈. 응, 고맙다. 왜 부르네, 슈. 어, 그래. 그러면은, 아, 내가 보기에 근데 너는 약간 가지 라이트 팬인 것 같거든. 라이트? 뭐 그렇게 부르면 부르면 되지 뭐 그치 가지 라이트 팬인 것 같은데 아 이게 솔직히 팬클럽 사이에 요새 진짜 장난 아닌 이슈잖아 가지가 어? 화채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난리잖아 지금 아 그치 어. 이제 맘에 안 들어 죽겠어 화채 되이 그래. 얼마나 좋은데 어. 왜안 된다는지 아. 모르겠어 그럼 너도 화채가 되고 싶은 거야? 어 당연하지 아 그래? 근데 그럼 가지가 왜 화채가 되기 싫어하는 거 같아? 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가치가 당연히 허체 되면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아니 뭐 화채가 되면 뭐가 안 좋은 게 있어? 아니 너무 좋지 아니 생각을 해봐 남들은 지금 화채 되려고 달아지려고막 당도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러는데 이미 안 갔다 와도 충분히 달아 지금 가지 맨날 응원하잖아 가충달 가충달 몰라? 가충달? 아 알지 알지 가지 퉁, 충분히 충 달에 최초로 발 찍을 수 있어 그거 아니야 어? 어? 너팬 맞아? 아이 농담한 거지 아, 진. 진짜 너 되게 아, 개그 센스 없구나? 야, 난 아, 진지한 사람이야. 왜 그래? 아, 그래, 그래. 알았어. 에이, 내가 안 진지한 사람이라서 그래. 응, <웃음> 응. 그래, 그래. 말해봐, 그래서. 그래,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가지 충분히 달고 화채 당도 이화강 같아도 화채 될 만큼 진짜 달고 얼마나 인기도 많아. 근데 화채를 안 되겠대. 근데 그러면 소송이 있는 거 같던데. 그러면은 너는 가지가 소송해서 져가지고 화채가 됐으면 좋겠는 거네? 응, 음, 당연하지. 음, 근데 소송에서 지면 화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막돈 위약금 같은 것도 물어내야 되는데 근데 그거까지는 가지의 팬으로서 가지가 너무 안쓰럽지 않아? 그 계약 가지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건데? 너? 내가 그걸 물어야 돼 너가 소송 건 거야? 어나 썸머킹이잖아 아 너가 소송 걸었구나 어? 근데 가지 팬인데 왜 소송을 걸었어? 일단 팬을 떠나서 금전 계약으로 묶여 있잖아 아... 팬이긴 한데 계약을 했다 내가 팬이기 때문에 가지를 홍보대사에 엮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음... 아 그러면 너는 가지랑 같이 화체에 들어가고 싶은 거네? 그치 가지가 그걸 싫어한다는데 팬이긴 하지만 계약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팬심이 조금 작용한다면 가지가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은 게 약간 그 팬심의 국룰 아니야? 넌 가지가 승승장구하는 게 싫어? 음, 승승장구하는 건 좋지 그치만 꼭화체가 된다고 승승장구하고 화체가안 된다고 승승장구 안 한다는 거는 또 확실히 알수 없는 거잖아 그럼 미래인데 그 방이야 너 이름이 뭐야? 나 방이 아닌데? 그건 뭔데? 내 이름은 <웃음> 킹가 제너럴 코스믹 엠프로 브릿지니저 점레 마이스트로 헨냥이야어팡이야잘 들어봐 화채는 보증 수표야 성공 보증 수표 그치 예 그렇다네 나는 가치가 그 성공 보증 수표를 들이밀어 주는데도 거절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자기가 싫다는데 어? 혹시 너가 화채가 되고 싶은데 화채가 될 만큼 충분한 자격이 되지 않아서 약간 가지가 화채가 안 되고 싶어 하는 걸안니고 하는 건 아니야? 아니 뭐 딱히 그렇지는 않아 왜냐면 나는 사실 화채를 가지랑 같이 되고 싶은 거라서 가지가 화채가 안 되면 나도 딱히 될 이유가 없어 음 그렇구나 가지랑 같이 다른 게 되면 되잖아 굳이 그게 화채여야만 해? 당연하지 나는 화채가 되는 게 최고의 성공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왜 가지가 화채가 안 되면 너는 최고의 성공도 가지와 함께가 아니라면 포기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난 포기는 아니야 근데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나보고 화채 될래라고 하면 난 당연히 받아들이지 근데 난 거기에 가지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나랑 같이 아팬 아니라더니 완전 개씹덕분데 네? 영원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어 그치 거 어, 완전 얀데레 아니오 얀데레가 뭔데?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해야 돼 나랑 같이 하는 거 아니면 죽어야 돼! 어. 어, 약간 그런 것 같기도? 뭐 아무튼 그렇구나. 응. 너도 이따 재판 올 거지? 나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럼 너는 증언도 하니? 응. 뭐 필요가 있으면 하겠지? 그래. 그러면 은 나는 일단 가볼게. 그래. 뭐 조심해서 가고 가지 보이면 가지 좀잘 설득해줘. 어. 음. 그럴까? 가지가 설득한다고 설득이 될까? 아직또 모르지. 너가 그랬잖아. 넌 옷에 가지도 박을 만큼 가지한테 뭔가 열의가 있어 보이는데 가지가 잘 들어주지 않을까? 가지를 설득하면 어떻게 돼? 그럼 가지는 하체가 되겠지 아니 뭐 음, 그게 아니고 가지는 지금 원하는 게 다른 건데 내가 설득을 음, 하려면 뭔가 음, 나한테도 이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음, 그런 이야기지 음. 뭐 너가 정 그걸 원한다면 흠... 음, 그렇다는 거지 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음, 아, 이해했어 음, 알겠어, 어. 봉팡아 응, 봉팡이 아니거든 하, 지가 뭔데? 오긴 뭐야? 나는 킹같은 코스믹앰프로필트리드 점렐마이스트로 했냥이다 짐 줄여서 팡이 응, 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땡땡땡땡 응 땡땡 에이, 그럼 난 가볼게 근데 그래, 알겠어. 궁금한 게 있는데, 응. 너 이거 혓바닥이야? 아니면 입이야? 이거 입이야. 아, 그렇구나. 나 갈게. 알겠어. 잘 가. 안녕, 사과 한입. 응, 혓바닥인 줄 알았어. 어. 에... 아니, 그뭐 수박 그분은 없네? 그러면 일단 다시 가지한테 가보자. 아, 잠깐만. 가지집이 여기가 아니던가? 뭐, 여긴 어디야, 근데? 어, 아, 여기가 뭐, 광장 같은 건가 봐. 어, 와, 아, 이거 멀리서 보니까 완전 진짜 싹 가지네? 멀리서 보니까 진짜 싹 가지, 싹 가지. 수발이 되게 집을 지워보자고? 계세요. 계시나요안계시나요 계시나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 계세 계세요. 계세요. 계세 계세요. 계세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계 계세요. 계세요. 어? 아니 계 화장실이야, 뭐야? 여기서 응원만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좀 아, 나름, 나름 열심히 했다고요. 자, 아 맞다. 그러고 와 대박. 어마어마한 것도 발견했어. 너너 음. 너, 변호사한테 모든 걸다 말해줘야 되는 거 알지? 너그어 사고한테 협박 당했던데 어떻게 된 어, 일이야? 어 맞아요. <웃음> 그 계약서랑 관련해서 협박 당했어요. 뭐라고 협박을 당했는데? <웃음> 그거 사인 안하면 이 열차에서 못내리게 계속 돌린다고 해서 사인했어요 아 이거 그럼 홍보대사 계약을 그렇게 강제로 한거야? 어네 그래서 사진도 엄청 찍고 공항에 도배됐어요 아니 그럼 원래 이렇게 셀럽처럼 사는 스타처럼 사는 삶을 너는 원하지 않았던거야? 어전 조용히 살다가 그냥 라따뚜이가 되고 싶었다고요오 음... 일단, 알겠어 근데 재판은 제제니 아, 일단, 재판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응. 이거 제가 코, 코스믹씨 오래 걸려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봤거든요? 응. 탄원수가 안 됐을 때저 시기? 응. 근데 탄원수 두 명이나 해주셨으니까 역시 화이팅! 코스믹씨! 아니 그래서 그래서 뭘 생각했는데? 요걸. 뭔 j 이게 있으면 좋을 듯. 어? 선 머킹 연구 결과 보고서 이게 뭐야? 이게 당황수... 여기 여기 보이세요? 요 앞에 응. 요바구 니가 저희를 막 연구하는 저희가 아. 당도 유학도 다녀오잖아요. 응, 응, 응. 그런 거 이제 체크하고 할수 있는 연구소거든요. 응. 이제 거기에 가면 분명 저희를 다 조사했으니까 저도 있고 막 다른 친구들도 다 있을 거예요. 응. 아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찾을 만한 거. 그런 걸좀 생각해 봤거든요? 응. 어때요? 있으면 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 맞아 맞아 일단 한번 갔다 와보자 일단 아무도 없으니까 가보죠 가죠 어. 너도 같이 빨리. 가게? 아니, 제, 바로 가실 수 있어요? 아미치지 여기 있어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와. 너, 어. 빨리 와요! 얼마기다렸다고요 빨리 와요 야, 빨리 가요 오, 거. 거. 거.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빨리 가요 헉 대박 빨리 빨리! 잠시만요 여기 문이에요 빨리 들어가요 빨리! 빨리 제가 일을 할게요 자꾸 일로 와요? 아이고.. I don't know. I d 인 n t know. I don't know. I 요 o n 요가 n o 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조화로운 과체 색, 대국민 선호도 조사래. 가지가 인기가 존나 많긴 하네요. 그쵸? 아니, 뭔 놈의 인기가 많아, 가지가? 어? 잠은 죽어서 자자. 어. 음. 누군 예쁜 말로 실시간에 책을 읽자. 어, 뭐야? 아. 연구원 보시네. 응. 아 뭐가 있을까? 정보 음, 음, 음. 분석표. 오, 자기들 봐. 이거 어? 그 아까. 음? 검사결과표 이거왜지그지 어? 검사결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 백두캔 어? 아니 가지가 백두캔 보다 당도가 높다고? 실화냐? 사과가 생각보다 당도가 좀 낮은데요? 이거... 여기는? 어, 됐으니까 열어보고 다먹은 코피 이것도 이받치안 치우네? 어제사연구실 알프레도집사새음 응. 보랏빛 건강 맛도 영양도 가지가지? 가지가지 한다 진짜 가지가지 가지가 뭐라고 내가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돼 아이수 벅장난이 진짜, 진짜 와 여기서 잠도 자나봐 진짜 끔찍하다 응? 연구원들 진짜 잠 죽어서 자려고 여기서 자나봐요?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어? 어? 너, 거기요 아니, 야 아까 그, 뭐, 가지 팬클럽 회장인가 뭔가 하는. 아, 아까 그분 아니세요? 아닌데요? 에? 뭔, 뭔 회장? 아니. 아 경보원이세요, 여기 연구원이세요 금기씨? 네 여기 왜 들어오셨어요? 에? 오늘 저 오늘 여기 조사 나왔는데요 예? 네 여기 조사 나왔습니다 아 오늘 얼른 나가세요 여기 아슨소리 여기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조사 나왔다니까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아나 진짜 장난하나 지금 아니 여기 지금 뭐뭘 뒤지시는 여기요. 거예요 여기 지금 뭘 뒤지기는 여기서 지금 왜? 어 이거 금감원에 지금 어? 찔러가지고 누가 내부고발해가지고 지금 조사 나온 거예요 에? 네? 내부고발해가지고 조사 나온 거라고요 아 어? 네네 나오세요 행령했다는 어? 네. 어? 거시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지금 당신이 범인이야? 아 무슨 소리세요 나 당신이 범인이 아니면은 아, 왜 나를 업무집행 업무 방해를, 네. 방해를 해요 이거 공무집행 방해로 당신 찌를 거야 어? 뭐참 진짜 어? 이거 아, 감히 이그 일을 방해를 해? 어? 이거 공무집행 방해로 끌려오고 싶지 알아요. 않으면 조용 해요 네. 무라 성공. 슈? 이거는 커피? 이렇게, 이렇게 다 먹은 커피가 여기 동네방네 있는거야요 이렇게. 어? 다 먹은.. 뭐야 세력까지 연구를 할까 보고서.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 화채에 같이 들어간 과일들이 피해를 입는다. 아 그러면 화채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죠? 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게 어 홍보대사 계약서를 어 사본을 얘한테 안준 거잖아. 그쵸? 이거를 어 사본을 얘한테 안준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 맞는 거 같긴 하네요. 걔 말대로 그치 녹음본도 있기도 하고. 응? 커피 존내 만화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주식 커피인가 봐. 응? 주식 커피제 3년 주식어 있긴 있는 거야요 원래 빨갛다 그랬잖아 원래 그런 품종인가? 썸머킹 사과는 2010년도 농촌지흥청에서 부사의 골든 딜리셔를 접하여 대한민국에서 한여름에 먹어도 맛있는 사과를 개발한 신품종이래요 풍부한 과즙과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으며 산미를 품은 맛과 향이 뛰어나다? 뭐야 오늘도 뭐야 이거 에아 잠깐만 여기 아까 금기위... 금기위... 뭐야? 가, 아까 금기위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 금기위 연구소잖아. 뭐야? 오늘도 빛나고 있는 나의 가지 뭐? 스토커 이에요 아까 가지 안 좋아한다며? 어떻게 그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 거야? 팬심을 표현 못하는 내가 너무 바보 같아. 가지와 함께하고 싶어 나와 같이 화체에 들어가자 가지야. <웃음> 미쳤네? 잊었네 응? 어? 뭐야? 아니 근데 이런데 이런 금고가 있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응? 아니 여기 이런데 금고가 있으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저기요 뭐하세요? 뭐 하는 뭐 해요? 아, 나 참나 자꾸 공모집행 방해할 거예요? 요 아, 나 아,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수고하니 진짜. 수고하니 어? 아, 정말 진짜. 어? 아 자, 나오세요. 어? 아, 정말. 어? 아, 아니, 여기 금고 같은 거 있다고 해 가지고 들어왔더니 이미 다빼 돌렸구만. 어, 우리 재판 가야 돼. 아아! 아, 예, 예, 가지이 왔구나! 예. 아니 근데 여기 방금 있었던 그... 금기위씨 어디에 가는지 봤어요? 아까 막뛰어나가던데 혹시 뭐 들고 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커피? 음... 일단 갑시다. 빨리 가요. 기차 이거 소리 나는 것좀 봐. 빨리 가야겠네. 이거 증거로 쓰셔야죠. 탄원서. 자자 조용조용. 에. 예. 빨리 가요! 가요 가요 가요. 아유 근데 이거... 재판장에 서는데 이거 런닝구 반스 고 가도 되나? 아유... 예. 제가 누군가 저를 도와줄 의인을 위해서 옷을 한벌 준비해놨거든요? 어 과일 맞춤용이라서 완전 허벙봉한게큰거 아니에요? 사람이 딱 이제 핏되게 제가 또 이제 그런 거 하나는 잘 보니까 음. 어휴, 어휴 빨리 빨리 빨리 출발성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탑승객분들은 서둘러다 주십시오. 탔어요. 열차 출발성 부를게요. 고를게, 네. 난 이때가 분들, 제일 좋더라. 뾰로롱. 하칫마을에 오신, 마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하쾌왕도중 찐박힌 하칫마을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I love you. I love you. 자, 이제 출발할게요. 에아이고스미씨 냉정하시네요. 저런 거 호응해줘요. 어, 아니 구경하느라 바빴네 저런거 처음봐가지고 자 출발 쭈쭈 쭈쭈 쭈쭈 쭈쭈쭈 와 와우 와우 아, 아 벌써 날이 좀 저물었네요 음. 아래에 과일탑이 있구요 대박, 음, 과일컵이 있습니다. 와, 이거 관광하는 느낌이다. 와, 관광객 느낌 나네, 관광객. <목소리> 오! 오, 열차가 오다! 열차가 거꾸로 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3보 전진을 위한 일본 때. 아, 맞네, 맞네. 아, 대박이다. 와, 대박, 대박. 어 재판전에 약간 미나는데 아우, 큰일 났네아스믹씨괜찮으시죠안까찮은괜찮아나괜찮아나괜괜찮아괜찮 아우, 괜찮은데? 아우, 괜찮은데? 아우, 괜찮은데? 아우, 아 와인잔같은것도있다 어? 오우 고이고영이 어? 케이크 와 케이크 존내먹고싶다 밑에 빈트초코도있다 와, 와 존내먹고싶다 존내먹고싶다 응? 저기 소다맛 캔디 저거랑 소다맛 거시기랑 어? 레몬맛 거시기도 있네 어? 아 열차 화력이 좀 딸리네 어? 위, 위, 오르막길 올라가기좀 힘들어하는구나 코스미씨 황도박씨가 느꼈어요. 아, 아, 아니 뭐 황도박씨 화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차 그럴 수 있지. 응. 기차는 원래 그런 거야. 자, 저희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실 분은 내려주세요. 와, 와. 봐, 여기가 오늘 재판이 열릴 수박정이에요. 와 아니 황도박씨 황도박씨도 재판 가요? 저 열차 점검을 해야 돼가지고요 열차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아 황도박씨 그 이따가 재판에 증인으로서 주시면 안 되나요? 증인이 필요하신가요? 네네 네, 그러면 출석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 뵐게요 네네 황도박씨 화이팅 아 진짜 가지씨 그 할줄 아는 말이랑은 화이팅 밖에 없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와, 저도 엄변이란 게 있어요. 와..엄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엘벤가요 아. 어, 응. 아, 올라갑니다. 딩동! 와, 오, 와. 와, 와. 와 이거 뭐야. 어 뭐야? 수박 화재처럼 생겼네. 어, 너무 떨려. 어, 떨지마, 떨지마. 진짜 잘하시죠? 예. 내가 딱 봐도 앉을 것 같아. 진짜. 어, 여기 여기. 어. 내가 옷 준비해 놨어요. 화장실. 어, 가지 측 변호인실. 와. 오, 갈아입고 오세요. 와예 예. 예. 오, 오 나름 고급진데. 오. 또 멋있다. 와씨, 좋습니다. 아, 아 가지씨 피아노도 칠줄 알아요? 아니요. 마음이 아 적적할 땐이렇게 한번 쳐야 돼요. 응, 아, 치고 계신 거예요? 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체르니 30까지는 칠수 있어요. 아, 아 맞네, 맞네. 예, 아 그러면 어, 이게 뭐야? 어? 뭐? 선무킹층 변호인실? 벌컥스, 어? 어, 뭐야? 어.. 썸모킹시네.. 아저 재판 구경 왔어요 아.. 네.. 아, 왜.. 아 여기 변호인이신가 보다 아니요.. 저희 변호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누군지 보러 들어가도 돼요? 그래 어, 보러 들어오세요 에? 아무도 안 계신데요? 아직 안 왔으니까요 어.. 아, 재판에 지각하시는 거예요? 금방 오신다고 연락 받았거든요 아, 뭐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따 구경할 때 볼게요 에.. 어, 잠깐만. 실 여기 뭐야? 물건 어. 네. 뭐야? 아, 안 돼. 뭐야? 잠깐만. 변호사님, 제가 법정은 처음 서봐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막 으악! 들어가도 되나요? 에? 아, 저도 처음 안 보는데 막 들어가도 돼요? 아, 안 되면은 뭐 잡아가겠지 뭐.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아. 오, 화장실 완전 고급지다. 완전 고급죠 아, 이놈이 다 먹고 소피. 오, 무슨 말들이 커피를 먹냐 개 깨보이네. 오오오 완전 좋다. 어 완전 좋다 완전 좋다. 어아 근데 이제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어. 음. 아, 화장실 좀 갔다 와야겠네. 어 화장실 좀갔 가... <웃음> 화장실 좀 <웃음> <웃음>